시트를 고정한 볼트의 커버를 벗겨내고 저는 내가 된다 안녕 동태유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같은 차도 각각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승차감이 좋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승차감이 좋다 안 좋다를 단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차일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시간이 점차 지나고 부품도 노화되고 승차감이 예전만 못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의 승차감을 위해 체크해야 할몇 가지와 또 안락한 승차감을 더해줄 조금 특별한 제품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그럼, 안락한 승차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서스펜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쇼크 업셔버를 스프링이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노면에서 오는 차체 충격이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스프링만으로 충격을 흡수하게 되면 차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쇼크 업셔버가 흔들림을 잡아주면서 운전자가 편안한 운전이 될수 있게 되는 거지. 쇼크 업셔버는 방지턱이나 엉덩이 같은 것을 빠르게 지나갈 때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운전 중 승차감이 떨어지고 했을 때는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야. 두 번째로 타이어, 공기압이 과도하게 충전된 타이어는 차체가 튕기고 노면의 충격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승차감이 떨어지고 반대로 공기압을 적게 유지하게 되면 접지면이 느려나 소음이 늘고 또 타이어의 마모도가 커지게 되면 지면과의 마찰음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계절에 맞춘 매뉴얼에 따라 적정 공기압을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야 세 번째, 시트. 시트는 소재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단순한 의자의 기능이 아닌 이제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피로도를 줄여주고 또 고속주행이나 잦은 코너링 시에도 탑승자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고 있지. 이렇게 시트도 자동차의 승차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인 거야. 물론 이외에도 엔진, 변속기, 차체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승차감을 좌우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시트의 승차감을 훨씬 더 보강시켜줄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줄게. 바로 이건데 제품명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시트 포인트 스트로바라고 하는데 원래 스트럽바라고 하면 차량의 본인 안쪽 업숍의 위쪽에 양쪽 마운트를 연결해 설치를 해서 자동차 직진성을 좋게 하거나 또 코너링을 할때 쏠리는 것을 줄여서 안전성을 높여주는 보조장치인데 이스트럽바는 보는 것처럼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고 그냥 시트 아래 레일 하단에 쉽게 장착하는 것으로 역시 코너링 시 쏠림을 감소시키고 시트에 전해지는 진동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오늘은 이 시트 스트럽바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첫 번째,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놓고 두 번째, 시트를 고정한 볼트의 커버를 벗겨내고 세 번째, 좌우의 볼트를 풀어낸 다음 네 번째, 시트 뒤쪽을 살짝 들어 레일 하단에 시트 스트로 바를 끼우고 다시 볼트로 고정을 하고 다섯 번째, 시트를 뒤쪽으로 밀어 앞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하면 설치가 끝나게 되는 거야 간단하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모셨습니까 운전자의 피로도는 안전운전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락한 승차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검하고 관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알루미늄 조각이지만 좀더 안락한 승차감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설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B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